뇌물죄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틀린 걸 고르라 그랬어요 답은 4번인데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3자란 자 끊읍시다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지금 어디가 어떻게 틀렸냐면은 자 이외의 사람인데 어떤 이외의 사람이냐면은 제3자라는 것은 공동 행위자와 공동 정범 이외의 사람입니다. 요 말이 지금 교사범이라는 말이 꼽사리가 껴서 요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 3자란 행위자와 공동 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 제 3자에는 종범 플러스 뭐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교사범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지금 애매하게 지금 헷갈리게 써놨는데.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볼게요. 자, 제3자란 저 어떤 사람은 이외의 사람이에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3자에는 뭐 종범과 뭐가 포함되어 교사범이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지금 말을 애매하게 지금 적어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되셨구요 이제 그 위에거 한번 어떻게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네, 색깔 바꾸고 자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 사, 공사업자와 적당한 적정한 금액으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 예 맞는 얘기죠 그죠 자그 다음에 그 아래 것도 한번 또 볼게요 자 아래 거자 깨끗하게 하고 자 색깔 바꾸고 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후 퇴직후에요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 및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3번에 보겠습니다 자 3번 3번은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은어 금품의 어 무상 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 어,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의 대여받은 그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우, 금융이익 상당액이다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뇌물죄 관련돼서 국가적법이겠죠 이제 다양한 형태로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뇌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규정하게 있는 게 뭐냐면 은 주는 방법이 참 희한하게들 많이들 주거든 그래서 어 여기 다양하게 나와있는 판례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답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면 4번 하시면 되겠죠